Hi, sir. Do you know 도 m 했습니 e r m e r m e 무사히 전시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a 시회 둘째 날입니다. o m t e o u l e to link u 저희 엠스톤 부스에 왔습니다 예, 저희 엠스톤 설치한 장비에 대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VMS 1024 채널짜리 한대설치했고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예, 128 채널짜리 MVR 예,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엠스톤 뒷카메라 왼쪽부터 열아상 카메라 한대 8메가 빌렉카메라 12메가 빌렉카메라랑 5메가 빌렉카메라 설치했고요 아래에는 5메가짜리 돔카메라 설치했습니다. 윈도우 CMS 한대설치해놨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볼수 있게 16비트 NVR 한대 지문 마우스와 같이 같이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CMS 스테이션 한대 이렇게 설치했고요 이제 IP 월은 총 8장 설치했습니다 NDS 공사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렇게 스위치 허브 NDS 공사 부대 이렇게 설치했고요 But it's like very sensitive issue. You w n n d t i t e c a n e r e c o n s t e c m f o o s v very near. It's my birthday. If you think about it, you have like... one t o u t h e camera? What h o u t the camera? 저 먹으러 왔어요 퐁립 먹을거예요수고 어. 차. 습니다 런던 탑을 지나고 있습니다 와, 드, 드디어 타워브릿지에 왔습니다 어, 입만 되네? 오늘은 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는 전시회 마지막 날은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오늘은 좀 부스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얘네는 각종 센서 그다음에 그 센서 장비들에서 나오는 DIO 신호들을 TCP IP로 바꿔 줘서 그 바꾼 신호들을 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v m s 업체나 MBA 업체들이 연동해 가지고 화재에 대한 그 제어 통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중간에 해 주는 자비리가 feature communication for the main the w o r m i n t s o processor that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넣고 그 위에 없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거죠. 박스는 뭐가 b r i t i s 그래서 이이 회사에다가 우리 영업사원들이 늘 얘기했던 대시보드 음. 이런 약간. IOT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안에 보면은 뭐, 뭐 펜스, 비디오, 레코딩된 것들 그다음에 출입 통제 이런 것들을 싹 모아놓은 대시보드를 하는데, 영국에 있답니다. 여기가 본문입니요 요즘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뭔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딱 캡처된 것들 넣고 비디오. Hello,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Camera out. Camera also. Yeah. Yeah. Camera. It's joystick too. Ah, zoom so in, zoom out. Yes. Wow. Oh my God. <laughs> <laughs> oh. Okay, no, no. They, they have the white, the, the red line for r o b i n Ah, nice. No. <laughs> 이드 레드 라이게 여기 VMS예요. v m s 운영 쪽에다가 아예 다 말아 넣은 거요 자, 드디어 이제 입세 전시회 끝났습니다. 아, 지금 다 이제 전시회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김진규 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다들 기다했습니다 예, 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김지한 김지원대위... 대님. 아, 예, 잠깐만 예. 네. 내년에 요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어. 우리 김지한 대님,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응. 그리 멤버야? 어. 뭐 어. <웃음> <웃음> 아. 자, 우리 제일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김익민 팀장님. 아이고, 아 그래. 어. 아무튼, 성과가 좀 좋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많이. 예. 음.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게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요렇게 해서 가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생 되셨습니다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저희 출장 마지막 식사로 쌀국수를 네, 먹습니다 다들, 다들 애들 <웃음> 맛있으세요 <웃음> 응 지현 선배님 잘요 김 차장님 생일을 맞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웃음> 차장님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멋있네.